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오랜만에 핫플레이스에 왔네요 자 이곳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는데요 경자년! 경자년에 어 저와 더불어서 뭔가 초심 더 떠나서 뭔가 시작을 알리는 분들이 저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보셔볼게요 API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 안녕하세요, 저는 API의 새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API의 리더 <웃음> 인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PI의 하루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API의 <웃음> 막내 네, 다니입니다. 오, 저희가 원래 5인조인데 한 친구가 못 왔어요. 왜요, 왜요? 아파요. 아, 아, 아, 몸이 아, 아파서. 성함 어떻게 되시죠, 그분? 성, 성함이요 성음씨 어, 다음에 또 따로 봬요 <웃음> A.P.I. A.P.I. A.P.I. A.P.I.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연예계 최초, 유튜브 최초 아이돌 굴리기 콘텐츠 <웃음>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야! 구독 네. <웃음> 어디서 긴장을 풀고 있나 자 아, 우리 a p i 님 지금 아직까지 웃음 기가 있으신데 이 컨디셔닝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몸의 체력을 오, 높이는 거야 자 지금 처음부터 할 운동은 뭐냐면 하인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제자리로 네 그쵸 무릎만 높이 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네자 하인이 가장 빠르게 1분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제자리 뛰기 못하면 이게 초심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출발!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이파 파이팅! 좋아요 좋습니다 더 높게 아 우리 다리님 더 높게 다리야 좋게 아 좋아 설명량이 운동 시경이 좋네 자 이제 10초 지났습니다 자 5초 남았어요 다리 높여! 좋아요 하부야! 우리 지 의상은 가장 운동 잘하는 그 사람이 꼬아서. 자 8, 리 다섯 올릴 수 있잖아. 봐봐. 올릴 수 있잖아. 올릴 수 있잖아. 올리세요. <Sauk> 오케이. 이제 3초 남았어. 한초 자, 나도 몸아어요 자, 좀더0내명시다 자. 다 카메라 찍고 있어요. 한초 자, 2초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가 뭐하는 거야? 나이스, 빨리. 이 p i 대이다 자, a p 자, 주세요리이렇게요 풀어주겠어. 다시0초 남았어. 그0 마지막 스쿼트 3, 7, 오, 사 삼, 이, 일, 오케이. 두손 머리 위, 두손 머리, 아니 두손 머리, 두손 머리 위 올리세요. 자 호흡하세요. 후, 후. 자 손을 머리 위에 올리는 이유는 일부러 흉곽을 팽창시켜줌으로써 호흡이 잘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더 힘들겠지만 머리 위로 해서. 후.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워밍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좀 단체적으로 좀 몸을 풀었다 치면 갑자기 확 열어오르죠? 여기 확 올랐죠? 네. 이제부터는 셔틀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런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빨간 선보이지 이거 하얀 선 보이죠? 네이 하얀 선을 손으로 찍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가서 하얀색 찍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자 EPI 네. 경쟁력 대박 치기 위해서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아, 이제 호흡이 터졌기 때문에 할수 있어요. 자, 출발! 손치고 오세요. 손 짚고 오세요. 그렇지. 하체 내려. 좋아요. 세금 냐. 좋아. 바로 전화 스피릿이야. 아이고, 리더 뭔데? 루더 뛰세요. 아직 멀었어. 세 번째. 자 머리, 손머리 손머리 손머리 자, 호흡하세요 자, 지금은 명상할 시간입니다 호흡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메디신 볼이 있어요 두 팀으로 나눠서 이걸 들고서 아까맨 마지막 찍었던 저 하얀 선 있죠? 네네. 찍고 올 겁니다. 그럼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 다음 타자가 잡아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총세 번씩 할거이기 때문에. 전체 팀으로 봤을 때 여섯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두자 나오시고요. 오케이. 진 팀에게는 제가 굉장한 지옥 네, 같은 파이팅! 벌칙을 줄 겁니다. 준비됐죠? 네! 파이팅! 자, 출발! Marcia, <웃음> 자, 장은 많이 안방이에요. 자, 하루에 6년여 자, 맞는 일 있냐? 자, 아름 채도 있니까세요 아름 쌤아름다 자, 아지다워 자, 자다워 아름다워 아름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 자, 아름다워 아다 이손 바깥으로 발이 하나라도만 가면 아 끝입니다. 아자 진짜로 이제 어, 들어가서. 네. 저는 이거 손바닥 치기 아세요? 네. 저못치아 봐요. <웃음> 저 접은 적이 없어요. <웃음> 나또 이런 데서 또 나를 불타게 만드네. 저 이렇게 아 접은 적 없다는 사람 지, 지게 만드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예. 내가 이기면. 그러면은 이거 한데? 오 이걸 로 괜찮아 괜찮아. 제가 한가지 이를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걸 때려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저 아. 승부의 세계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에요 준비됐어요? 알겠습니다, 팔. 오, 많이 좋아, 오케이 콜 자, 그럼 이걸로 손바닥 치기 자 자, 출발 예마! <웃음> 야, 너한테 똑바로 만들어 가보아. 좋아, 좋아, 가보아. 알, 립 설정 부탁드려요. 자 <웃음> <웃음> 공식 스카우터 마랑이 봤을 때 API 2020년 문제 없어요. 아 일단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겁을 먹었다가 점점 오기가 생기는 걸 제가 봤어요 <웃음> 오늘 어땠어요? 어, 오늘요? 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뭔가 어, <웃음> 2020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네. 기운을 받았어요 아자 2020년 우리 경자년이 다가왔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뭐 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도 오고 점점 이제 입춘이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0년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네. API 채널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야, 같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API 연말 콘서트 천석 매진을 향해서 출발! 출발! 출발! Yeah! Yeah! Yeah. Yeah! Yeah! 아! 네 봐줬어요 봐줬어